1명 정도 더좀 갖고 들어올 수 있는지 네. 예. 왜냐면이 지역이 군사지역이고 그래서 군에서 좀 많이 예, 군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도 그렇고 양권도 그렇고 그래서 좀인근부대 영역도 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아침까지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여기에 남았 지금 전진 배치된 헬기를 이쪽으로 끌어올 수가 지금 없는 것니다그 다음에 군 헬기를 대체로 요청은 끝났어요. 사실 이건 27대는 어, 아까 하나 도4 5대 이상은 어,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 목표는 4대입니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군 헬기를 붙여서 사는 날도 있습니다.